너무 눈이 아련하잖아 <웃음> <웃음> 배우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놀람에 힘이 험이> <웃음> <놀람> 오케이 다시 한번 갈게요. 조금만 더 투어 해줄수 있어요. 되게 그냥, 언니, 언니 같은. 근데, 아까도 우리가, 네이버를 퍼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식이 미안한데 혹시 이게 레벨 끌있인가요이 이곳이 쁘긴 한데? 어이컷이컷 어... 너무 좋어 어. <웃음> 너무 눈이 <논이> 아련하잖아 <웃음> 배우잖 아! <웃음> 음? 그 다음은 이제 클로로 해가지고 여기서 했던 거다 오고 다 생겨요 많이 나와요? 네? 많이 나와요? 아좋 몸에 공간 터져 오케이, 하나, 둘, 네, 네. 반대로 오케이, 반대로 한다음 멈춰.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걸. 차, 잠깐, 하나, 오케이, 그 합격. 쉬었다 갈게요 감독님 저 예쁘게 나와요? 대박이다 이거 안돼! 안돼! 내꺼야! 내구성 합격